이 시간에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소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. 마인드맵은 영어로 생각 그물이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, 생각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만 그 생각을 그냥 마구마구 적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물처럼 이렇게 하나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내 생각을 훨씬 더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중심은 바로 나 입니다 선생님은 다섯 개의 가지를 뻗어 보았어요. 가지 개수는 최소 3개 정도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. 그리고 생각 그물은 눈으로 보기에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지마다 다른 무늬를 그려주면 좀더 시각적으로 잘 눈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.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지마다 무늬를 다르게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가지에는 먼저 나의 외모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. 선생님은 얼굴이 둥근 편이고 한체에서 눈은 조금 큰 편이에요.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띄고 있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. 선생님은 앞머리가 있고요. 그리고 머리를 바늘로 잘 묶고 다녀요. 두 번째로, 선생님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1이라는 숫자를 넣어 봤어요. 여러분은 올해 몇 학년이 되었는지 적어 보면 되겠죠? 내가 1학년이면 1을 적고, 옆에 그 외에 내가 몇 반인지, 또몇 번인지도 적어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될수 있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은 옷을 참 좋아하는데요. 옷 중에서도 예쁜 원피스 종류를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가지에는 이렇게 원피스 그림을 그려보았어요. 어, 여러분은 선생님과 다르게 어, 저는 책을 좋아해요 하면 책을 그려도 좋고요. 음, 저는 어,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하면 여기에 연필이나 스케치북 그림 같은 걸 그려도 좋겠죠? 그리고 선생님은 운동 중에사는 농구를 좋아한답니다. 농구 이외에도 선생님이 스쿼시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걷기 같은 운동도 좋아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운동은 바로 농구라서 이렇게 농구 골대와 농구 공을 그려보았어요 <웃음> 마지막 다섯 번째 가지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과일을 그려봤는데요. 이 과일은 뭘까요? 색칠을 하면 좀더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따가 말해주도록 할게요. 자 이건 무슨 음식일까요? 아, 왠지 햄버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햄버거는 아니에요. <웃음> 이것도 이따가 색칠하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것은 아, 이거는 왠지 뭔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밑그림은 완성이 되었고요. 항상 태어나온 연필 자국은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이 좀더 깔끔한 그림을 반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볍게 다 지워줬고요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에 나부분에 색칠해줄까요? 선생님 그림에서는 테두리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중심은 다 채우지 않더라도 입체감 있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. 그 다음 나의 얼굴을 색칠해볼까요? 연하게 살구색을 색칠한 다음에 선생님 머리카락에 그리 부분부터 바베게 아, 색칠을 해 줬어요 그리고 리본 부분도 색칠을 해 줄게요 원피스는 주황색으로 색칠해 볼까요? 가 지로 클릭 에터숙숫 자, 숫 자, 숫 자, 칼라 분도 이렇게 숫 자를 1 이라는 숫 자는 왠지 노란색 을 떠올리 게 해서, 노란색으로 쓱쓱쓱쓱 초등학교 하면 칠판이니까 초록색으로 쓱쓱쓱쓱 그리고 옆부분도 이렇게 얼굴이 너무 색깔이 연한가요? 선생님이 색칠하는 거를 좋아해서 원래는 이것보다는 꼼꼼하게 하는데 지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색칠을 하도록 할게요. 색깔은 약간 갈색 계열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란 공모양인 하얀색 공을 남겨주면 좀 입체감이 있죠? <웃음> 이 음식의 정체는 색칠을 하 하니 그리치 뭔지 알겠나요? 혹시? <웃음> 아오 어,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카롱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과일은 바로 방울토마토예요 선생님은 그냥 갈아먹는 주스형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좀더 달달한 기분이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다들 딸기인 줄 알고 있었죠? <웃음> 도색를 해주고요. 마지막으로 밑에는 맞아요. 계란후라이 자,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마인드맵이라는 생각 금을 기법으로 나를 소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. 그럼 모두 안녕!